신디 베이스입니다. 제가 엔간에선 이런 영상 안 만드는데 이건 좀 소개도 해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네요. 하지만 이 영상을 한 이틀 뒤쯤 이후부터 보시면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지금 다 지금 바로 보시는 분들이 의미가 있겠죠. 그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가을 이인이 있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스팀 어워드도 이렇게 넣어서 할 수가 있고요. 이스팀머워드도 이제 내일까지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이 28일이죠? 빨리 해야겠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밸브컴플리트가 지금 할인중인데요 이 게임이 원래 10만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꾸러미 가격이 55% 하향되고 거기다가 지금 96% 할인을 더하고 있어서 가격이 매우 싸졌습니다 물론 저같은 경우는 이미 포함 이미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 여럿 있어가지고 좀 절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2700원인데 어이 중에 게임을 하나도 가지고 아, 있지 않으시다 하면은 아마 가격이 7,000원 정도로 나올거예요 8,000원이나 근데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게임을 사면요 팀포 프리미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게임을 전부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살며, 사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 영상을 구려부려 만들고 있네요 솔직히 이게 10만원짜리거든요 물론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제외가 되어있지만 그 나머지는 다벨브가 만든 모든 게임이 다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레프트 포데드 굉장히 유명한 좀비 게임이죠. 하프라이프 뭐 말할 것도 없이 1부터 해가지고 2까지 뭐 그냥 명작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오펜시브 무료화됐지만 어 여전히 인기 있는 총게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도타2도 무료기지만 다무료가 많네. <웃음> 지금 보니까 아무튼 이 게임 굉장히 살만하고요. 아무튼 밸브에서 만든 게임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한 번쯤은 해봐야 어... 게이머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종류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아니 기회가 되신다면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냥 사세요 네 만원밖에 안 합니다 10만원 짜리를 만원으로 살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전 지금 말하면서 바로바로 살려고 바로 하는데요 어 그냥 바로 사버려야겠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결제를 완료했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빠르게 이 영상을 보자마자 즉시 모르셨다면 사시는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90% 할인이요 90% 할인 정말 후회 안하실거고요 여기, 여기에서 여기 나오는 게임만 플레이 해보, 해봐도 정말 스팀의 모든 게임을 플레이한것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말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뭐배브 빠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배브가 만든 게임이 괜찮은 게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야그 것보다 이거 빨리 완료해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되지?